뭐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나랏 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보다 좀더 과하게 뭔가 이제 사건 사고가 날것 같은 거지 음... 국회의원들끼리 뭐 비리라든지 뭔가 성추행 성추문 이런 이런 일들 근데 그것보다 좀 수위가 더 높은 나는 묶여있는 그런 이제 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돈들 그걸로 인해서 경제는 좋아진다고 했어 언제쯤 좀더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내년에 응. 구근을 응. 한번 구근을 좀 보자면 뭐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나랏 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되게 자지 유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. 어딜 가나 고인 물들이 있고 썩은 물들이 있고 그게 흘러내려 가야 맑은 물들이 흘러나려 오는데 썩은 물들을 좀 제껴 가야 되는데 점점 그 썩은 데서는 계속 썩고 있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네네네. 몸싸움이라든지 맨날 무슨 청문회 이런 거 있으면 시끌벅적 하잖아.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에서 보는 거랑 뭐 이슈 이런 것 보다 좀더 과하게 뭔가 이제 사건 사고가 날것 같은 거지 음. 국회의원들끼리 뭐 비리라든지 뭔가 잘 성추행 성추문 이런 이런 일들 근데 그것보다 좀 수위가 더 높은 내가 저번에도 영상을 찍고 북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. 네네. 그걸로 인해서 경제는 좋아진다고 했어. 언제쯤 어, 좀 좋아질까요? <웃음> 나는 묶여 있는 그런 이제 돈들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어두운 돈들. 아. 그런 돈들이 어디서 이 튕겨져 나오는 거지. 어. 그런 것들은 이제 왜 국가에 반납이 되고 반환이 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걸로 해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는 보여지긴 하거든. 그게 내년 좀 상반기까지 응, 하반기. 상반기요. 숨어 있는 검은 돈들 있지. 아 진짜. 어, 검은 돈들이 팡팡 튀어나오는 거죠. 돈이 좀 풀리면 그래도 돌아가는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사는 데 조금 도움이 될거 아니야. 그걸로 인해서 국회가 좀 흔들흔들 하겠지. 금전적으로 인한 나라를 휘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터질 걸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올해 그렇게 큰 불이 났잖아요. 멸치 그쪽에서 불, 물 이런 것들은 나는 또 한번 반복이 될 거라고 좀 보여져. 어, 내년에도? 음, 음, 불로 인해서 좀 뭔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올해 만큼 심한 건가요? 올해 만큼. 천재지변이기도 하긴 하지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고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인력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음... 충분히. 불이나 물 이런 피해말고 좀안 좋은 일이 또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? 근데 난 자꾸 돈이 걸려 투자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조금 나는 내년에는 다들 자제했으면 좋겠어요. 음 주식이나 토인이다. 코인 어떤 뭐 이제 부동산 투기 투자 이런 것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뺄 거는 빼시고 너무 이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다 그쪽을 몰려 있기 몰려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더 경제가 막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. 요즘은 뭐 초등학생, 중학생 애들도 막 주식 한다며. 아 그래요? 응. 어. 상식이 별로 없는데도 만약에 돈천원을 넣었어. 그럼 이천원이 된대. 그럼 그렇게들 막 하더라고. 아, 진짜. 어신기하 그리고 무슨 어플만 하나 깔면 쉽게 또 접할 수도 있고 하니까. 신기한 세상이구나. 응. 음. 신기한 세상이지.